먼저 이티제는 본인의 사생활을 먼저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합니다. 그래서 이티제 봤을 때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사생활을 조금씩 오픈합니다. 그 조건들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지 비밀을 공개했을 때잘 지켜주는지 등이 있습니다. 이 조건들을 무사 통과했다면 조금씩 이티제의 속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티제의 프라이빗한 사생활을 너무 들어줘도 문제가 됩니다. 예를 들어... 이티재와 썸을 타고 있는데 이티재가 자질구레한 사생활까지 공개한다면 상대방을 성별 구분 없이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또한 좋은 신호지만 적당히 상대방이 제어해서 섬 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연애 시작 전 너무 사생활을 공개하면 막상 사귀면 얘기할 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티재가 사생활 관련 고민 상담을 요청하면 기꺼이 경청하되 적당히 선을 지켜서 썸, 이성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